아, 이랬는데, 그, 한 40여세가 돼가지고, 내 아이가 그럭저럭 해서 나이가 40이다. 40이 되고 보니까, 이거 말이야 인생 일세가 말이야반세상이다지니 같구나. 그러다뭐 법문 하러 댕기다 보니까 신도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찾아오고 뭐 어쩌고 이래서 하니까 말이지. 사람 많이 찾아오니까네. 아이고, 분주 싫었고. 막, 부처님 나신 인도에 가면은, 더운 나라니까 옷 걱정도 필요 없고 배고프면 만원 한개 따먹으면 배는 안고불기고말안 통하니까 는제질로 먹으면 될 게고 아는 사람 없으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 반연인제질로 끊어질 게고 부처님 앉았던 자리 가서 가만히 앉았고 부처님 누웠던 자리 가서 가만히 누웠고 부처님 건이들 잔지에 걸어댕기면은 공부가 제절로 잘될것같더라고 그래서 인도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그래, 예, 인도도 가봤는데, 그, 그, 것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구만. 그래서, 와, 이왕 나온 지에 에, 떡을 할머가, 국경이나 실컷 하고 다니지 않아요. 이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구경을 하고 다긴 게, 그때, 캄보디아만 제하고 캄보디아는 그때 전쟁 때가 돼가지고, 앙고르와트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서는 동남아시아 말이지, 예? 한 10여 개국을, 다 둘렀지 인도네시아까지 다돌르고 나한테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돈 천불이 남아있어 거기서도 보시도 조금씩 타고 했으니까 에이 유럽까지 한번 도냐고 다녀보자 에이 유럽 8개국도 한 바퀴 돌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 여행에 48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그 뒤에 제 2차 여행에 80년도에 여기 우리나라 법론 생기고 난 뒤에 미국을 가가지고, 어, 남북미,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혼자, 또, 에, 한두 달 동안, 어쨌든, 이간에 여행실, 컷댄겨서다 댕기고 보니까, 중국, 소련, 이번에 간 것까지, 그리고 올 봄에, 캄보디아, 그, 저, 저, 저모로아트까지 맞아야 해서, 다 댕긴 지를 한 56개국을 내가 다녔는데, 좋은 데도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데도 다많은데그 좋은 데 갔을 때마다, 야, 따라 이게 내가 중안 되시면 어째 이런데 왔겠노? 어떻게 그럴까? 마시게 있어 눈까막까막한놈들이 아지 버 아버지 던져서 던져서 던져서 그래. <웃음> 어찌 이런데 된기겠노참 내가 복 많다, 복 많다. 에? 내가 참 부처님 복이 항쟁이없구나 부처님은냐 아니면 내가 어찌 이런데로 왔겠노 하는 생각을 수 골백번 더 했다고. 인도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50여 세, 이제, 그때 미국 비자가 안 나서 미국은 못 갔었었는데, 송광사 현호씨님이 이제 서두르고 어떤 아는, 미국 영사가 있어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 구경하러 갔지. 여기, 여기 샌디아고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갔더니만서도, 일본 식당이 있어서 가니까 한국 아주머니가 있더라고. 한국 아주머니가 또 가니, 아, 우리를 반응해서 아이고, 한국 신입네들이네. 해서 인사를 하더니만서, 날로 보고 또 간다는 소리가. 아, 신님 한국사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네. 합천 행사 가봤습니까? 자, 아, 합천에서 가봤죠. 일타심 압니까? 네. <웃음> 일타심 우리 신인인데요, 그래. <웃음> 그, 그래요. 그게 저때거 그렇습니다.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 분이 라 과일을 깎아가지고 오더니만서도, 노처사라고 있다하실아 오늘 참 인형이 좋네 예? 보살기 신임 만나서 좋네 일타스님 여기 있네 그러니까그래 절을 하더니만서도 일타스님을 실제 보지는 못했는데 일타스님 테이프를 듣고 자기가 죽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 테이프를 보고 살았다는 거야 법망경 음. 그 보살기 테이프 7개짜린데 누가 그걸 갖다 주면 자꾸 들으락 해서 여러 번 듣다가 보니까 기분 좋더라 나 아, 그래서, 일다시 우리신입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라. 그래서니까그 얘기를 듣고, 그날중에돈 백불 보시 받고, 저녁 먹은 거전부다 내고, 막, 이놈 뭐, 중원 뭐 실컷 얻어먹고, 또 봉투기 타고 말이지, 아, 이거 뭐, 아, 기분 좋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또, 그냥 돌아와가지고는, 그만, 한, 이제, 미국 갔다 돌아와가지고는, 해야 될 때, 참, 조금 끌적끌적 한번 해볼까? 그거, 책으로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도이익을좀줄거 아닌가. 한 2, 3년 전에 다 끝나기는 끝난 거지. 그렇지만 그 새로 정리하려니까 한번 다시 들이다 보니까딱 싫어, 그만남면박스를 일곱 박스나 여덟 박스나 되는 원고 뭉치 그거 뭐, 아이고 또 들이다 보니까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에내 죽고 나면 뭐 상자, 맹자 어느 이 하든가, 누가, 어째 하든가, 마든가, 뭐 보석에 했든가 알아 하겠지. 나도 때이면은 그게 마침 이제 책이 돼가지고 금년에 책이 나오면서 출가 50주년 기념으로 이 책을 냈다. 그러니까 어이쿠 벌써 참 내가 어? 중대녀가 50년이 됐구나. 어쨌든 이간에 어? 음, 숙석 청운지런이 내가 젊을 때는 청혼의 뜻이 있어서 나도 금성의 석가모니와 같이 적어도 마조 백장과 같이 말이지 예? 예, 임재석도와 같은 말이야 예? 이런 대종사가 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예? 꼭 가졌었었고 내가 태백산살 때만 하더라도 내 만치 공부하는 님이 어딨노? 내 만치 중무를 하는 님이 어딨노? 이런 생각을 다 가졌었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가 하는 생각이 나한테 지금 꽉찬것 뿐이에요. 일생 폐고를 말이지 이 일일 정사원이 일생 폐고를 말해 이미 낱낱이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들어 바쳤다이거시인들이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참고를 다 하셔가지고, 구경에 돌아갈 길이 어디냐? 구경에 돌아갈 길이 어디냐? 우리가 도를 닦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안 되는, 공부 안 되는 이치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첫째가 욕입니다. 뭘 하고 싶다 이런데, 하고 싶은 욕자인데, 하고 싶다는 게, 물론 오욕락이겠지만, 오욕이지. 다섯 가지 욕이지만 다섯 가지 욕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할것 같으면 여자에 대한 생각이라 욕, 욕 욕에, 사랑의 자, 욕에라 여자에 대한 생각이 제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욕계의 근본이 욕이라고 할것 같으면 물론 재색신경소 오욕이지만 오욕 가운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음노치거든 음욕심이란 말이야. 제일 첫째가 음욕심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식욕이고 말이지. 그 다음에 수욕이란 말이야. 잠자는 욕이란 말이야. 에. 잠자지 아니하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먹고 자고 나서는 나였더니 가면 남녀 생각나는 거. 어? 이것이요. 근본 생리 의욕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은 마음대로 풀리지 니하니까 지내가라. 자꾸, 진승이 난다, 이말 짜증이 난다, 이 말이야. 자꾸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에이, 비난 먹을까, 막, 막, 짊어지고 가볼까, 막, 때려치고 까 막, 예? 두드 부사 뿌릴까, 막, 한번 들어 봐아 뿌릴까, 막, 자꾸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야. 공을 차도 살살 안 차고, 뜨거울까, 터져라, 가고 팡! 차려되고 말이야. 에? 그게 지내라. 아. 그러다 그래도 뭐 해결이 잘안 나니까네. 에이, 빌어먹을까? 뭐 자꾸. 아마 집 가버릴까? 이래서 이제 도고 흔들린다 이 말이지. 자꾸 흔들리고 자꾸 들먹거린다 이 말이지. 응? 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또당연 참는다 하더라도 여 격이라 가야 말이지. 날로 격하는 학질과 같아가지고 말이지. 에? 뭐 잠복 환기거든. 잠깐 엎드렸다가 또또일 또 나거든. 음.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도보라고 말이다. 그러다가 볼까, 하면은 짜증이 나고, 어디 떠나고 싶고, 뭐, 뭐, 뭐,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러다 따분하다가도 생각하니, 이거 뭐, 참선에서 참말로 견성을 하기는 하는 건가? 기도하면 무슨 부처님 가피가 참 있기는 있는 건가? 에? 극락세기가 참말로 있기는 있나? 지옥이 있나? 에? 무 떡을 할까, 어쩌든 내가 중위 돼가지고 실라면에 신세가지고 오랑밖에 지되는 거 아닌가? 내 친구는 지금 뭐 사장 돼가지고 실라면에 말이야 떵떵거리고 살고 말이야 장가가가지고 아 새끼가 뭐 시계는 니게나 되고 말이지 뭐 양귀비 같은 뭐석가 말이지 뭐 여보 당신 계산했는데만 이게 내신세있고 뭐 이상하게 된거아니야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아니야 이런 생각이 난다 이 말. 이걸, 의법이라 그럽니다. 의법이라, 법 자체 의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슨 건방수가 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어? 여자 생각난다고 막 건방장가 가지는 것도 아니고, 튀 나간다고 무슨, 무슨 수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대책 없이 말이지. 대안 없이 이안 되겠거든.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은 깨우림이 생겨가지고, 에이, 그러니까 잠이야. <웃음> 잠이나 자고 말이지. 에? 이게, 뭐, 책해 묵은, 뭐, 이거, 뭐, 뭐 묵은 책, 이거나 자꾸 들여다보면, 저 때, 보살, 마사, 이게 들어가서 무슨 연금 나겠나 싶어가지고, 말이지 뭐 에이, 공이나 차라가자, 가자. 그치, 이거 뭐, 에? 농구하자, 농구는 하자. 뭐, 이래가지고, 공부 깨울깨울해지고, 뭐, 어 얼뜩, 얼 졸업하지. 졸업하고 나서 금방 무슨 수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 유리라도 한번더 보고 그러면 좋기는 좋을 텐데, 말이지 수익과로 좀더 보면 좋을 텐데, 가자, 가자. 나가와야 어디 크게 갈 데도 오시는 사람. 해야지 하거나 다른 사람이 바람 지고 가면 또 백적만 제 걸망귀신이 덜썩들썩 해가지고 또 가고 싶고 그렇다니 말이다. 이걸 혼수라 그럽니다. 혼수. 혼수. 혼수 상태에 들어간다니 말이다. 정신이 멍청해져 버린다니 말이다. 이것을 갖다가 수도의 오장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째 요괴. 그 다음에 진해. 승날, 진짜, 승내를 했자, 지해그 다음에, 도고. 흔들릴, 돋자, 덜 먹거릴, 리 걷자, 덜 걷자, 도고. 그 다음, 의법. <웃음> 법을 의심한다, 이말이요 의법. 마지막에 가서, 혼수입니다. 깨울려져가지고, 에이,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졸업했으니까, 네, 강당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 술도 막 먹어, 먹어보고 말이지. 응. 술도 한 잔, 두잔먹다가볼것 같으면, 뭐, 어크리 하니까, 네, 뭐, 에? 저, 누구 말만 딱, 뭐, 에? 어, 뭐, 화딱지 나니까 한 잔, 뭐, 기분 좋으니까 한 잔, 뭐, 기분 나쁘니까 한 잔, 뭐, 자꾸 그래서 술 먹다 하 술쟁이도 돼버리고 말이지. 이래 된다 이거야. 사람이 타락하기 딱 하면 쉽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처님 경전도 봤고, 뭐, 총림에서 그래도 뭘 배우고 내가 신임이니까 중생 교화를 해야 될거 아니냐? 중생교화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말이지, 어디가서 뭐 포교한다고 하고, 포교당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제 해 샀고, 예? 뭐 하인의 의시가 어떻고, 최혜오의 시가 어떻고 말이지, 누구의 시가 어떻고 해 사면서, 뭐 시를 애워 샀고, 어쩌고라니까냐면, 가신 아들이, 아이, 좋아가지고, 아따 저신이 막, 아따 굉장히 유식하다고 말이야, 예? 하인의 의시를 촉촉촉촉 애우는 거 보니까, 아, 따 굉장히 안다고, 또 얼굴을 믿고 막았다 말이지, 이 신임 시님, 신임하고 줄줄다른다이말이에 좋아하다고 보면 그거뭐 뭐 사랑하는 게 되고 뭐 연애가 돼버리고 말이에아 이래가지고 그 전에 서경보 신임 사는 게 하나 인물이 미끔하게 생기고 재주가 있고 그래가지고 글씨를 쓰면 예, 한판 홍경 시인 글씨 같이 똑같이 써서 홍경 시인도 존놈이쓴 글씨인가 내가 쓴 글씨인가 모르겠네 이럴 정도로 글씨를 그렇게 잘 쓰고 그랬는데 재주가 있어가지고 시를 많이 외웠어. 진주 연화서포교당해가지고 뭐, 본문 한다고 지가 뭐, 포교 한다고 칠판에다가 막 착착착착 쓰고, 그 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댕기다 말았다나, 어쨌다나, 뭐, 영어 꼬부렁이도 씩씩씩씩 써서 쌓고 이랬니까 국민학교 선생하는 가시나가, 아이고, 좋다고 말이지, 막, 하, 아 신님, 신님하고 쫄쫄 따르다가 연애가 돼가지고 말이야또하니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보니까, 이거 뭐, 뭐 면세기감도안 되거든, 이거. 어? 우리가 돈한푼못 벌어가니까, 말이지. 어? 국민학교 선생으로 돼가지고, 돈 몇십만 원 벌어온 거 가지고, 홀라홀라 까먹고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다. 여보서 당신도 연탄 장사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돈을 벌어야될거 아니오? 어? 이인의의만을 어? 읽으면 무슨 소화나 아니냐고 말이지. 자꾸 구박을 했었고, 아, 새끼 하나 나니까 안아보라, 하고 말이지. 뭐, 학교 버리고 그러니. 언젠일, 아, 똥 치워야 되지, 오짐치야에기저귀빨아야지큰방 냄새는 풍풍 나는데, 연탄불 가려야지, 말이지. 또, 저녁에 올 텐데, 또 밥에 놔야지, 말이야. 이거, 이거, 마, 이게 참, 이게 남자 체형이 이거 많 것도 아니다, 이말이야 음. 그래가지고, 며해 살다가 절로 돌아왔다. 서경로 신 절이 금강사, 저, 부산, 온천장 금강사니까, 그거 오니까, 소강에 갔다 온놈 누가 좋아하나? 에. 글씨 잘 쓰니까 추근방 정리나 하고 사무나 보라고 사무장 노릇을 시켰다. 사무장 노릇을 시키는데 그 전에 지가 큰신 노릇 할때 행전으로 가던 놈들이모이지뭐 총문이 재문이 캐가 뭐어 최사 어? 사 캐사 뭐땅땅거리사하니까니뭐 속이 상해 뚝 죽겠단 말이야. 할수 없이 뒤 소나무에 와서 목매달아 쭉 아팠어. 예? 거의 인생일세가 그안 뭐 걷다니라고. 그거 그거 안걷아니요 <웃음> 그러니, 중생 교화는 못할 석시, 그만두고, 중생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거라. 중생 동화. 중생 교화는 그만두고, 중생 동화되지 말라 이거라. 그러면, 이 5대장을, 어떻게 이것을 대체하느냐. 무엇인가 한 가지 길을 말이지, 팍! 선택해가지고 찾아서 밀고 나가야겠다, 이거라. 한 가지 찾아서 밀고 나가야 사자서일고 들어가는 법이 뭐냐면 서울 양안에 들어가려면 남대문으로 들어가든가 동대문으로 들어가든가 서대문 북대문 사대문 가운데 한대문을 갖다가 박차고 들어가야 되거든. 남대문은 격의 형상문이요 참선 문이다그 말이야 격의 향상문. 격의 또리를 참고해서 자꾸 아니다 아니다 해서 향상시켜서 들어가는 문이거든. 건강경하고 제일 좀상사한 것이지. 서방문은, 서대문은 염불왕생문이라, 염불왕생문이라. 염불이라고 하는게나 참선이라고 하는게나 사슬 따져보면 똑같아요. 생각염자부처불자니까 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부처님을 입으로 죽거리는 건 아니거든. 구불은 아니다 이 말이야. 구불이 아니고 염불이다. 염불한다고 할것 같으면 말이야 직심을 시불돌이를 갖다가 생각하면 은 바로 그게 참선인데 참성이 연불이요. 연불이 참성이지, 뭐. 그런 게 있는가? 연불이다. 연불왕생문이야 아, 북댕문은 말이지, 이교 관행문이라, 부처님의 교복에의지해 가지고 관행을 담는 문이다. 무슨 저, 저, 저 현수법사라 말이지, 원효 대사나 이상대사라 말이야 불교, 저, 중국에 선종 사찰이 생기기 전에, 선종 육조 스님 생기기 이전에만, 큰 무소한 큰 스님들이 많았는데, 그 스님들이 화두 참선한 스님들이 아니에요. 그 스님들은 화두 뭐, 이모꼬야 뭐, 조중무자니정전백수자니 그런 거 참고한, 참선한 스님들이 아니에요. 관행을 닦은 스님들이거든. 천태 스님은 천태 삼관이 있고, 화엄에도화엄 삼관이 있고, 원각에도 원각 삼관이 있잖아. 무언경에는 25원 통, 25관이 있고, 어떤 관이든지 하나를 간택해가지고자그 관행을 갖고 밀고 나가는 거거든. 예? 생각을 집중하는 거거든. 음.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뭐, 남방불교의 비파산화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관행문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법, 글자만 뭐, 이렇게 뭐, 숨은 서기 하는 것만이, 예? 그게, 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 경을 본다고 할것 같으면 말이야 신부를 반주하면 강경무익이라고 했듯이 마음을 반주하면서 다그그 관행을 양는 것이 그이 관행문이거든. 그렇게 해서 다 한이 참 말이야 예? 법성이 광활해지고 말이야 예? 전국 광통달해서 예? 청정함이 극해서 그 광명이 통달한 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다 대법사 대종사들이거든. 종설 겸통한 대종사들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동방 동대문은 말이야. 진원총지문이거든. 진원총지문. 에, 진원총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다란니 문으로, 떡, 한, 신구이 삼일.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신구이를 갖다가 삼일가지를 하는 거거든. 몸으로는 말은 결인을 갖고, 어, 입으로는 다란이를 외우고, 어, 마음속으로는 일진법계를 관하는 겁니다. 신구의 산미를 갖다가 다하게 관행해가지고, 직신성부를 이제 기하는 것이 그, 이제, 진원총리문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제일 정립되어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 남대문, 말하자면, 격의 향상문, 참선문 하나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고, 어, 다른 것은 옳게 안아까지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할수 없죠. 다토태되어 가지고 신라나 고려시대에 그흥왕했던 천태교법이란다든지, 뭐 정토종이란다든지, 그뭐 모든 화엄경 열반종, 법상종, 삼론종 이런 것이 지금 다 망했으니까. 오직 그저 했던 이간에 부처님 교법에 의지해 가지고 더욱 하니 도노 점수 양문이 우리 수행의 말이지 괴철인 것을 알고 아, 어,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냥, 아, 어? 장로야말로 사교 입선에서, 어, 닦아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 어떤 것이 어떤지 간에, 한 가지 길을 딱 찾아 들어간다. 찾을 심, 그합니다이것을 심선지, 그래요. 심선지. 심선지로 말리며 아마가지고, 참선산 자, 버틸 짓자. 심선지로 말리며 아마가지고, 홍수물을 갖다가 다파한다. 그러면 화두를 하더라도 말이야 승문조주구자환유불성야무니까 운부, 그랬으니까 이렇게 승문조주구자환유불성야무니까 운부 이렇게 하는 건요 전제문이라고하거든 온전히 잡든다 이 말이요. 온전히 그걸 전체의 얘기를 잡들어서 관하는 문이다요. 전제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무 이렇게 나가면은. 무할때 뭐 어째서 뭐라고 하는 생각 하나로 다 살펴 들어가거든. 이것을 사선지라고 해요. 살필 사자, 사람인변에요 사법부라고 하는 사자 마들 사자, 사선지. 사선지를 닦아 나갈 것 같으면 이 법문이 타파가 된다. 그랬거든. 신선지를 찾아 들어가면은 홍수문을 타파하고. 사선지를 닦아 나갈 때면 이본문을다 봐게 된다. 그 다음에 <웃음> 자 찾아 들어가고 살펴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그걸 단제라고 하죠. 단재, 단제. 호단자 잡을 때단제라고 해요. 전제 단재, 단제. 전제와단제로 자꾸 하루를 살펴 가다가 볼 거가 되면은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정신이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기뻐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깊어져. 그게 버피, 버피선혈식이야버피선혈버피선혈의 문이 열려. 정신을 집중하고 보면 무엇이가 좋은지 마음이 자꾸 깊고 즐거워져. 안심민명의 길이 자꾸 틀린다. 그 말이다. 그래도 자꾸 찾아 들어가고 살펴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살펴 들어가다 볼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이 돼가지고 마음이 깊구나, 즐겁구나, 편안하구나. 마음이 깊고 즐거워져. 누가 볼때지안 차릴 때라도 싱그슉만 즐거워져. 음. 즐거워질 때에 말하자면 진내문이 타파가 된다. 즐거우니까 승나는 문은 타파가 되는거지. 음. 그래서 또 자꾸 찾아 들어가고 살펴들어가고 찾아 들어가고 살펴들어가고 이렇게 훈련을 했을 때 음. 마지막에 가서 또 아 일심을 성취한다 이말 일심을 성취할 때 요괴문이 타파가 된다. 번혜의 진시의 수화멸이요은정단처에 애하거라 번의가 다할 때수화근심불이다 꺼져 버리고 은정이 끊어졌을 때 은혜와 애정 이것이 다 끊어졌을 때 애하거라 사랑의 생사의 물결이 더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이게 수행의 구경이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무한 능력, 영원 생명, 이것이 마하의 능력이거든. 마하. 인도에서는 마하라는 말을 보통 쓰고 있거든. 마하. 위대하다. 아주 거룩하다. 아주 장하다. 크다. 이래서 마하드마깐디. 깐디 이름도 마하, 마하 위다 붙이고, 마하 또 그리시오나. 사람 이름 위에다가도 아주 위대하다. 성스럽다. 소리를 큰 대자를 많이 붙인다. 마하. 이것은 우리 자성자리의 무한능력, 영원생명이 이렇게 구족하고 있다. 바냐 하면은 브라지오나. 브라지오나 하면 브라지오냐 브라지우냐 이랬는데 브라지오냐 라는 말은 찍어 붙인다, 이게. 고구려 붙인다, 이게 말하자면, 자장이라는데 지남철과 같이 말이지. 예. 끌어 땡겨 모은다, 이런 뜻이니까. 아. 전자장. 말하자면, 우주 공간 가운데 말이야, 수많은 사이클 파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클 파장을 갖다가 끌어 모으는 것이 있어요. 브라지냐냐 이, 무한력과 영원 생명을 집중할 것 같으면, 은 예, 바냐아 브라질아 집중하면 은 그렇게 다 되는거다 이말 바라는 파라다이스니까파라다이스파라다이스 원형이 바로 바라니까 이 바라다는 것은 아주 이상의 세계고 천당극락열반의 세계가 바로 바라다 이 말이에요. 그거 완성한다 때 밀다는 도착한다 완성한다 성취한다는 뜻이니까 말이지. 이거 마하바냐 바라밀다 하라만잘 성취하면 그냥 그대로 직신성물이다 한평생 중도로시라 많는게 무슨 뭐, 지불난특별난 것이 있는 것도 못 되고, 어찌한 가지 가야 할 길을 말을, 예? 금생, 어디다 가면 내 생에, 금생의 견성성불에서 큰 스님, 조실 스님, 방장 스님들은 전생이 많이 닦아서 그런 게고, 어? 우리가 뭐, 금생이 그렇게 못 되는 것은 전생에 못 닦아가지고 그런 게고, 뭐, 별수 어? 있는가? 전생에 못 따고 보면 검생이래도 부족해. 닦다가 죽는 수밖에 없지. 뭐, 전생에 못 닦은 걸 검생이 원망해도 소용없는 거고. 에? 안 그래?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간 에?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첫째, 물리가 나야 된다. 나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 두째, 물리가 나서 학문을 해가지고 이걸 써먹으려면은, 음, 현대학을 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신적으로 성화를 시켜가지고 이걸 막 비벼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응? 참선이나 기도나 염불이나 무슨, 약간, 사대문으로 일단 들어가가지고 업무이든지 들어가서 실력을 가져야 된다. 참선을 해서 실력을 좀 얻든지, 염불을 해서 실력을 갖든지 기도를 해서 실력을 갖든지 주력을 해서 실력을 갖든지 어떤 관행을 닦아서 실력을 하든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래야, 말하자면, 중생에 동화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것입니다. 너무 장시간 동안을 갖다가 심히 괴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